카페에 들어가 가지고 수박 주스를 시켰어요. 근데 옆에서 무슨 커피 커피 시키는 아줌마가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야. 이거 혹시 옷 이거 너무 예쁜데 엄마가 한번 사준 거냐? 아, 엄마가 사준 거냐고. 어. 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걸 입고 돌아다니는 게더이색적인 일이고 저희 <웃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부서져있을지도 몰라 그럼 나 다시 한국으로 바로 돌아갈래 골골이 <웃음> <얼굴이> 만칭창이야내헤이그 <웃음> 네. 악자 <웃음> 저이 위에서 곱치가 이렇게 해가지고 땡땡 <농> <농> <농> 하던 그성당입니오집어 여기야? 아니 여기 네. 열어 열 <농> <농> <농> <농> 야, 나, 나, 나. 야, 진짜 예쁘다. 근데 아, 진짜 좋아. 야, 한국서울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늘이 어떻게 그렇게 더러울 수가 있지? <웃음>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지? 한국서울 하늘은? 이걸로라도 오래서 오 잘려 잘려 잘오잘서오오케이 조심해 아 재영 차 사고쳤어 왜? 예시. 차로 사고쳤어 왜? 표 잘못했어? 표 잘못 사가지고 새로 샀어 방금 새로 일단, 샀다고? 일단 새로 샀어 한분은 되는 거야? 그게 안돼 안 돼. 돼. Let's s e a n k you s p e A k i t e n g l i s h English d e t a i l e Yes, y yes. e uh, Where are you from? Oh, uh, We are South Korea. Korea? Yeah. Seoul? Uh, Seoul? Uh, Seoul? Yes, yes. Fine. I got y o <laughs> 우리가 내일 가야될 산이 어디라고? 우리가 넘어야될 산? 자, 저기 보이죠? 저기 구름 가려져 있는 거? 저거요? 저 뒤에 거? 그런 거 같아요, 아마. 순례길이나 가자. 그래. 내일 가면서 탈영국을 일단 만들어야 돼. 어, 만들어야겠죠. 확실히 시각적인 것에서도 끌수 있는 뭐 필요하고. 근데 이제 숙소를 잡고 연습을 하는 게 맞을지 숙소를 안 잡아놓으면 연습하는 게 맞을지. 아, 밑에 있는 없다. 창고 창고 안에 넣었나 없다. 귀찮으니까 그냥 이 배드버그랑 같이 자는 거스까아니까 응? 음. 음. 그러니까 누가 발라적고있 음. 그래 느껴지는... 선조들의 지혜가 아 느껴지한땀 아 내가 엄청 무워요